안녕하세요. 먹부리엄마입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머리가 많이 자라서 드라이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머리를 감은 상태고요. 머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자, 제가 오늘은 드라이 영상을 거의 지금 머리에 파 맞기가 없어서 드라이가 좀잘 돼요. 롤로 말아놓고요 긴머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위로 잡아다니면서 드라이 할게요붙서 이렇게 좀 식혀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붙어라이 끄고 이렇게 해서 살짝만 뜨거운 기를 좀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뜨거운 기가 좀 식을 때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내리시고. 이쪽 머리 하고 이쪽 머리 하고 이렇게 드라이하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살짝 뜨거운 기를 빼주시면 여기가 좀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팔 운동이 많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가 이렇게 꽃꽃이 잘 살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 가르마가 아무래도 보이는 게 숱이 많이 없어서 보이기 싫으시면 이렇게 짚고 요거로 살짝 약한 불로 약한 바람으로 뒤에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거울이 없어가지고 뒤는 여기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말리면 뒤통수가 푹 죽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더 뒤통수를 살릴수 있으면 그 바람을 찬 바람으로 너무 뒤통수가 좀된상죠 이렇게 귀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로 요거를 요렇게 하기 요렇게 해서 안에다가 요렇게 하기도 하고 요렇게 하기도 하고요 뒤집으고 싶으시면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해서 뒤집고 싶으면 머리 뭐 이렇게 하면 또 뒤집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취향에 따라. 드라이 다 하시고요. 바깥으로 마시고 싶으면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자라서 제가 이렇게 긴 머리 한번 드라이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구리 엄마였습니다.